우리는 천상의 하모니, 멜로디! 오랜 시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멜로디와 포시즌! 스타라이트 트윙클 코기 완성! 전 세계 1위 뮤지컬, 리틀 프리마 돈나! 아직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요. 제 꿈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아니, 다음 세대의 뮤즈를 만들고 싶습니다. 음. 우아한 코코마리앙의 고귀한 마법 할로윈 소러스 카드 화려한 금빛으로 물든 도도한 마녀의 검은 드레스 유니크한 검은 스타킹과 깜찍한 리본을 더한 하얀 부츠까지 신으면 할로윈 소러스 코디 완성! 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에서 셜리 역할을 맡고 있는 홍소영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샤이닝스타 스쿨에서 아이들에게 춤과 노래를 가르쳐 차세대 뮤즈를 키우는 멘토 역할이에요 뮤즈로 키우기 위해서 혹독하게 연습을 시키지만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죠 전직 아이돌 출신인 만큼 뛰어난 춤과 노래 솜씨를 갖고 있어요 저요? 저는 <웃음> 노래와 춤 솜씨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웃음> 절대 시키지 마세요 저 진짜 못해요 아 저는 멜로디를 응원해요 재능보다 중요한 건 노력이라는 걸 입증해내는 게 정말 멋져요 하지만 프라이데이도 좋아해요 잘생겼잖아요 춤 시범 보일 때 호흡 소리가 너무 웃겼어요 사람들도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뮤즈를 향한 소녀들의 꿈과 희망, 신나는 노래와 춤, 샤이닝스타에서 확인해주세요. 얘들아, 본방사수 할 거지? 많이 사랑해주세요.